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이, 어, 가로 안에 있고, 루트 이것도 가로 안에 있긴 한데, 먼저 루트를 먼저 풀어보면, A의 제곱이 만약에 2의 제곱이면 루트 4가 되는 거고, 이것도 풀어, 풀어보면 가로 안에 있긴 하지만, 마이너스 루트 4잖아요. 근데 이 루트 4와 마이너스 루트 4의 제곱근을 구하라고 하면 답 이잖아요. 2 왜냐 왜냐하면 a의 제곱 이의 제곱이 돼 가지고 루트 4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결국엔 답은 이게 만약 2의 제곱이라고. 음. 네? 이게 결국에는 루트 4가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a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 이가 답이. 왜냐면